안녕하십니까 농장 성광수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인계동 껍데기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SNS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불판에서 녹이 나온다 니켈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사화시켜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갔다 온 지점은 인계동 껍데기 역삼점입니다 거기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즘 인계동껍데기가 k n s 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불판, 불판에서 농물, 농물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바꿨어요. 다른 불판으로. 그 불판이 원래는 저기 용산 삼각정이라는 에 있는 삼각 돼지고기 특수부위집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봉사판에 나오는 철골로 땜질을 해서 만든 그런 불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판은 말 그대로 철, 철로 된 거라서 물로 세척을 하면 은 녹이 설 수밖에 없어요 물로 세척을 하면 안 되고 기름으로 닦아내야 되는 불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불판에서 니켈이 나온다고 그런 또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논란이 많이 돼서 여기서 바로 바꾼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불판입니다 사실은. 그걸 삼각장에서 잘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좀 이슈를 많이 시켰고 제가 볼때또 다른 이슈는 아무도 그거를 메인으로 안 잡은 껍데기를 메인으로 잡았다는 게이 집의 특징이었을 거예요 껍데기를 메인으로 잡고 그 껍데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일 겁니다 일단 맛이 어떤지는 먹어보고 저는 처음 왔으니까 여기 지금은 굉장히 핫해요 여기 역삼동인데 역삼동 지점에 와서 보니까 사람도 딴집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집에. 예전에 마장동에서 고기를 시킬 때, 야, 껍데기 좀 갖고 와봐. 이러면 껍데기를 한, 한뭉텅이로 갖다 줬어요. 돈도 안 받고. 껍데기는 예전에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집은 그 껍데기를 특수화시켜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원가, 원가 부분이 굉장히 쌀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이 집의 특징입니다. 녹물 나온다고 오, 오. 논란이 되니까 녹물 나오지 않는 스탠으로 했네. 아다고 얘기해 스탠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애들이 프랜차이즈를 빨리 낼수 있게 시스템을 갖춘 게 인테리어 비용을 아예 안 들이게끔 다 했고. 어. 저거, 저 봐. 무겁지 왜냐면 눌러야 되니까 이게 여기가 또 잘한게 요걸 잘한게 껍데기는 말린다고 말리고 튀고 그래서 이걸 눌러 놓으면 아무래도 그지 벌써 튀잖아 나는 조금 다르게 했으면 하는게 봐봐 얘가 좀 길잖아 길이니까 옛날 다리미를 사용하면 훨씬 낫지 <웃음> 옛날 다리미를 주면 훨씬 이슈하는 자겠지 그 다른 곳에서 안 하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정말 머리 엄청 쓰고 고민 많이 한 부분이 느껴져 예전 불판이 길었어요 길었기 때문에 된장 짜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포기였는데 이 불판을 바꾸니까 불판이 올라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못 올리고 불판이 작아지니까 저는 짜글 뭘로 올려서 먹지 를 못하는 부분 그걸 아마 놓쳤을 부분이라고 봐요 예전 불판이었으면 이것도 몇 개를 같이 올려서 구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겼을텐데 불판이 작아지니까 불판을 바꾸고 나서는 하나만 올려도 못 굽는거야 지금 놓친 부분이겠지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때문에 놓치거든 짜글이를못 먹잖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짜글이 한번 올려봐 이렇게 되면 고기를 같이 구울 수가 없어 얘는 그냥 된장으로 미리 나와서 이 야간 냄비에 두지 말고 그냥 된장으로 뚝배기에 나와야 지 먹을 수 있는 상태 아니면 다 먹고 먹든가 내려야겠다 이거 고개를 구하려면 내려야돼 잘 보셨습니까? 제가 느끼는 인계동 껍데기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한 집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삼각지에서 유명한 삼각정불판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고 또두 번째 원가를 최대한 안 드리고 했고 세 번째 지금까지 아무도 이슈화 시키지 못한 껍데기를 이슈화 시켜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했지만 저는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가르쳐드리고 싶은 부분을 인계동급댁에서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인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찍은 프랜차이즈들 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에서 받았어요 기존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로 빼먹을 생각만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인테리어에서 마진을 남겨야 된다 이 생각으로 가맹사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인계도 껍데기 집을 제가 역삼전을 가봤지만 기존에 장사하던 컨셉 그대로 다 낡아 썰어져가는 에어컨도 쓰던 거 그대로 바꾼 거 하나도 없이 테이블하고 컨셉만 바꿨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간판 이거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맹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계도 껍데기를 받아서 그 지역에 맞춰서 장사를 할수 있게끔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어? 제 마인드하고 비슷하구나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사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고 정확한 컨셉으로 이슈화를 시켰고 원가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마진률을 만들어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했고 식자재로 마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수수료로 갈 거라고 했던 부분 본사 마진을 3에서 4% 정도 수수료로 받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점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번놀랬습니다 제가 제 마인드하고 좀 비슷하다 그리고 가맹점을 받으시고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프랜차이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마인드 좋고 구조 좋고 실행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또 단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확 올라가고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대로 모방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인계도 껍데기또 나름대로 컨셉 잘 잡고 다 잘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하시고 보시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본사에서 해주는 거는 그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가맹점은 가맹점주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아남고 못살아남고 할수 있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인계동 굽대기집 어저께 갔다 와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가맹사업하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 드리지만 가맹점을 잘 받아도 본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거는 가맹점을 받는 가맹점주 사장님들의 몫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광수 t 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